자살하려면 얼마나 추운지 아십니까? 온몸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식은 땀이 납니다. 죽으려고 결심하는 순간 하염없이 눈물이 납니다. 안 멈춥니다. 제일 먼저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아이 그러다 목 놓아옵니다. 울음이 안 그칩니다. 제 유서의 처음 글은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입니다. 자살한 사람들 뉴스 보면 두 가지 반응입니다. 그 정신으로 살지 왜 죽냐는 동정어린 비난. 그리고 정말 가슴이 아픈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는. 죽고 싶다는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말이 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 유서 쓸 때도 그 유서를 봉투에 넣어 봉인할 때도 보험 들 때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죽을 결심을 했기에 말을 못했습니다. 내가 조금 편히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도 선물도 하고 옵션도 합니다. 물론 주식도 합니다. 하지만 목숨 걸고 하지는 않습니다. 두번 다시 그런 공포를 느끼고 싶지도 또그 반대급부를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걸 잃어도 될 만큼 이제는 돈이 그렇게 값어치 있게 느껴지지 않아서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어느 날밤 그치지 않는 울음으로 목 놓아 울면서 유서 쓰는 제 마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꼭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낙담하지 않으신다면 실패는 또 다른 일어서는 바닥입니다.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은 넘어진 사람이 아니라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사람답게 폼나게 살고 싶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한잔 마셨습니다. 일도 힘들고 사는 것도 힘이 듭니다. 사람 노릇하는 것도 힘이 들고 부모 노릇하는 것도 힘이 들고 올바르게 판단해야 하는 나이인 것도 힘이 듭니다. 편하게 사는 사람들 지천인 것 같은데 탈자가 그런가 마음도 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마비되듯이 마음도 마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우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잊고 싶지 않아도 잊어야 하는 기억과 잊으려고 해도 계속 또렷해지는 기억을 다 지울 수 있는 지우개 말입니다. 과거의 나를 그리고 현재를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슬픔과 고통의 기억들 다 지우고 싶습니다. 야넌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그치.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은돈다 없어지고 나서 빚만 없었으면 그게 내 소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빚 3억 8천 있었습니다. 하루에 손익이 1에서 2억씩 왔다 갔다 했는데 빚만 남으니 정말 산더미처럼 보였습니다. 길바닥 담배 꽁초 주워필 때 술집에서 영업 상무할 때 정말 비참했지만 다 갚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몇 십억 깡통나고도 다시 벌면 됩니다 시작도 몇 천으로 했는데 다시 재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장 다섯 군데 다니면서 미친 듯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기했습니다 얼마 안지나 그 많던 빚도 다 갚고 까만색 고급차를 샀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와차 죽인다고 했습니다 가끔씩 후배가 운전기사 노릇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벤츠로 바꿨습니다. 근데, 근데 말입니다. 계속 뭔가를 원합니다. 웃기지도 않는 욕심인가요? 직접 겪어보지 않고 제대로 알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머리의 기억이 아니라 몸뚱아리로 겪어본 기억만이 고스란히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 외숙은 불의의 사고로 화상을 입으셔서 양팔을 절단했습니다. 나도 불에 대어봤다. 몇 센티 누구나 대어본 적이 있지만 감히 누가 우리 외숙한테 대이면 아프죠. 저도 알아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안다고 해서 그게 다 같은 깊이를 아는 걸까요? 겪어보지 않았으면 말을 아껴야 합니다. 난 지금도 인생 적같다고 느낄 때내 유서에 눈물 떨어져 번지던 그날 밤을 생각합니다. 3일 동안 굶다가 처음으로 밥한끼 먹다가. 그렇게 서럽게 울었다가 뒤질 새끼가 밥은 왜 먹는지 유서 써놓은 놈이 왜 배가 고픈지 내가 배고플 자격이나 있는 놈인지 그때 생각하면 그럼 또 살만합니다. 행복하다고 한 걸음 물러서서 웃게 되니까요. 정말 인생 찢어버리고 싶으면 일주일 안에 접는다고 생각하고 유서 쓰고 다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가장 책을 많이 읽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 줄잡아 200권 정도 읽은 듯 합니다. 마음이 편해지고 다시 책이 손에 잡힙니다. 대단한 책은 아니고 이것저것 잡동사니들도 포함되고 꿈꾸는 다락방이란 책. 너무 마음에 들어서 20권을 사서 주위 친구들, 후배들, 선배들 나누어주고 또 사서 나눠주고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좌절해선 안 됩니다. 일하다 말다 쓰다 하니 말이 횡설수설이네요. 오늘 누군가와 이야기하다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다시는 울지 않기를. 이말 정말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망하고 나서 어느 날밤 버스를 타려고 산본역에 서 있었습니다. 세종로에서 지하철을 갈아타고 한참을 온뒤 다시 버스를 타려고 겨울밤이었습니다. 11시쯤에 파리바케트가 보였습니다. 땅 하나 사가지고 가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사가지고 가면 아이가 좋아할 텐데 근데 지갑에 돈이 없어진 건 벌써 수개월째입니다. 수억의 빚만 남아있었고요. 그 10억 넘던 돈도 3개월 만에 수억의 마이너스 부채로 변해 있었고 몇 천으로 번 돈이라 다시 금방 제기할 거라 생각했지만 시장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계단을 내려와서 버스정류장에 서있는데 담배를 한대 피고 싶었습니다. 라이터가 없어서 라이터를 사서 담배를 피고 버스를 탔는데 돈이 부족했습니다. 바보처럼 그냥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 만원 버스 입구에서 사정하는 게 당시까지 알량한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까지 걸었습니다. 도장 터널 이제 그 이름도 잘 기억이 나지 않네요. 안산 넘어가는 길에 있는 내가 한라아파트 살았을 때니깐 고가차로 밑을 지나가는데 너무 추웠습니다. 고가차로 밑은 왜 그리 추운지 사거리에 서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냥 눈물이 주룩주룩 소리는 안 나는데 사람 하나 없음을 확인하고 나니 왜 그리 마음이 편한지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악을 쓴다고 해야하나 아아 하는 소리 정말 미친 사람처럼 소리 내면서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려고 한건 아닌데 그리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횡단보도가 세번 정도 바뀔 때까지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밤길에서 그리 울었습니다 나중에는 헉헉 거리기만 하고 소리도 안 나왔습니다 눈물도 눈물이 얼어서 얼굴이 시려운 날씨였으니 울음이 그치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란불의 횡단보도 아스팔트에 첫발을 내디디면서 내 입에서 나온 말은 시발딱 한마디였습니다. 시발내 다시는 안온다. 그 뒤로 참 울기 싫었습니다. 주식하다가 망한 이들 보면 가슴이 저립니다. 그들 마음을 느낍니다. 말을 듣다 보면 전율이 느껴집니다. 옛기억이 나를 다시 일어나서 송곳처럼 찌릅니다. 가끔씩 남들의 실패단만을 보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그 들어온 기억을 다시 저편에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이상의 기억의 저편에서처럼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없는 부모의 자식의 남편의 친구의 그 마음을 난 수년간 겪어왔습니다. 없을 때의 모멸감과 패배의식 그 더러운 돈의 힘을 있을 때는 당연시 여기던 기본적인 의식주가 어느 순간 본이라는 물질이 나의 사랑을 나의 진심을 나의 존재를 뿌리째 흔들고 있을 때그 고통이 나를 옥죄어 올때 누군가의 사소한 말들이 나를 자살이란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가는 것을 느낄 때 그럴 때는 통곡이 나옵니다. 죽고 싶지 않은데 죽어야 어떻게 남은 사람이라도 정리가 되리라는 생각. 보험금과 내 삶을 바꿔서라도 내 가족을 지켜야겠다는 생각.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너무도 현실적이었습니다. 내 29살의 인생을 그리 마감했다면 내 지금의 삶도 없을 테고 커가는 자식놈도 못 지켜주었을 테고 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내 주변의 소중한 이들도 난 만나지 못했겠지요. 절대 울지 말아요. 절대로 아무리 힘들어도 울지 말아요. 인생 바닥까지 갔다 오면 어디든 다들 철학이 생깁니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없는 이 주식 바닥은 평생 있기에는 너무 비정합니다. 나와 내 주변이 행복의 겨운 술자리를 하고 있을 때 상투를 잡은 그 누군가는 삶의 마감을 꿈꾸는 극단적인 곳입니다. 완벽한 사회주의 낙원도 없겠지만 시장 참여자 모두가 단한 번이라도 같이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이곳은 사륙의 현장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자신의 욕망을 누를 수 있는 이성이 빛을 발할 때 떠나시길 바랍니다.